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황금빛이 서린 유목이에요. 황금빛이 서린 유목은 예전에 올린 누루딱지의 영상에서 설명했었던 아이템으로 캐시를 얻을 수 있는 특이한 나무예요. 그래서 오늘은 황금빛 유목을 50개 심어보고 평균적으로 얼마의 캐시를 얻을 수 있으며 행운석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황금빛이 서린 묘목은 루루 상점에서 루루의 딱지 80개로 구매할 수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묶음으로 구매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묘목의 크기는 묶음 샷과 동일한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보다 작은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으면 꼬박머리 어수아비에 최대 20개까지 심을 수 있었어요. 성장시간은 10분이며 나무 하나에 3번까지 채집이 가능하고 한번 채집한 후에는 10분의 회복시간을 가진 후 다시 채집을 할수 있어요. 또한 성장이 완료된 후에 10시간이 지나버리면 소멸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가 빠르게 채집을 하는 것이 좋아요. 성장이 완료되면 이파리가 반짝거리면서 상당히 이쁜 외형을 갖고 있어요. 나무에 가까이 이동하여 채집을 하게 되면 황금빛 나무 열매를 획득할 수 있으며 노동력은 50을 소모해요. 그리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집을 할 때마다 생활점수가 1점씩 늘어나며 소비되는 노동력은 채집 숙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으로 50씩 소모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혹시나 보유하고 있는 루루의 딱지를 전부 황금 묘목으로 교환하여 한 번에 심어버리면 채집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하여 나무를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 아저씨는 나무를 50개 심었으니 필요한 노동력은 총 7,500로 으아키라이프의 하루 동안 회복하는 양보다 많이 필요하네요.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는데 황금나무는 묘목을 심은 본인만 채집을 할수 있으며 부케를 이용하여 수확을 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루루의 딱지로 본캐의 캐시를 충전할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어요. 채집한 황금빛 나무 열매를 사용하면 10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의 캐시가 랜덤한 확률로 나오며 s 프트 우클릭으로 자동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열매를 확인할 때는 다행스럽게도 소모되는 노동력이 없어요. 150개의 황금빛 나무 열매를 사용하여 얻은 캐시는 100원 135개, 300원 9개, 500원 1개, 1,000원 5개로 총 21,700원이에요. 1,000원짜리가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운이 좋았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황금빛이 서린 유목 하나당 평균으로 얻은 캐시는 434원이며 골드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00골드 정도의 효율을 얻었어요. 하지만 소비한 노동력을 비용으로 계산하여 산출해보면 85골드로 생각해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된 캐시는 루루 상점에 있는 모든 상품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심지어 아키라이프를 구매하는 것에도 제한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루루의 딱지를 이용하여 햇빛 행운석을 팔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계산해볼게요. 햇빛 행운석은 루루의 딱지 300개로 구매할 수 있으며 경매장 시세로 200골드에 팔리기 때문에 루루의 딱지 1개당 6 6은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황금빛이 서린 유목은 루루 딱지 80개로 구매할 수 있고 소비한 노동력을 비용으로 제외하면 1골드의 가치를 지닌 캐시를 획득할 수 있어요. 다만 확정적인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 정말 나쁘다면 강화석보다 효율이 안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행운석의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변동에 민감하며 경매장 수수료 15%까지 생각해본다면 골드로 판매하여 루루의 주머니를 구매하는 것보단 효율적이라고 느껴지네요.